갑자기 밤 12시 40분에 야식 만들기 방송을 하려고 해녀한 조이랑 와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하고 개쪄 먹었어요 꽃게 꽃게를 쪄 먹은 건데 꽃게 쳐먹고 또 드시는 거예요? 이러시는 거요 <웃음> <웃음> 꽃게를 쳐먹은 게 아니라 <웃음> 쳐먹긴 했지만 그렇죠. <웃음> 쪄 먹었어요 오늘 뭐해 먹을 거냐면 보이십니까? 부산 어묵 카페 때 살짝 실패했던 라면땅이랑 디스코 어묵을 애들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하 거예요 내가 카페 중이 아니고요 <웃음> 애들이 그때 촬영하더라고 이 디스코 어묵 뭐못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먹어보고 싶었다고 무슨 맛인지 오늘 해주려고 자 어린이 친구들 어묵을 이렇게 한겹두겹 귀여운 사이즈 4개밖에 못 만들어요? 너네 4개면 안돼? 안 언니 안 먹어요? 나 라면 땅먹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그럼 저희는 라면 땅 먹지 마요? 어 <웃음> <웃음> 이제 어묵은 4개 다 해놨고 이거 라면 땅고 뭐 어렵지 않죠? 라면 꺼내서 놓쳐져 있는 부분을 빡! 이렇게 반을 한번 더 쪼개까 말까? 아 쪼개지 마요. 쪼개 마요. 아 쪼개 쪼 쪼개요. 쪼개지, 쪼개지 마요. 쪼개요. 쪼개일 거예요? 쪼개. 쪼개지 마요. 쪼개지 말자. 쪼개요. 쪼개요. 쪼개요. 씨. 천단 말이요? 에 그럼 선택하세요. 이렇게 한 개씩 핑거푸드처럼 얻어도 먹을 건지, 황 <웃음> 이렇게 배어 먹을 건지.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? 반반 하래요. 격파해서 하래요. 네. 겹파하겠습니다. 오. 오뭐 대충 부셔졌다. <웃음> 계속 한다 그냥 보는 <웃음> 게어때요아니야나 <웃음> 지금 되게 세심하게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설니 어, 네. 한... 라면 땅이랑 먹을래? 라면 땅 맛있지 와 역시 동년배들 다 좋아한다 아데거든 <웃음> 나는 네. 겁나 싫어하거든? 겁나 <웃음> 안, 안 먹는데 자기가 한거성일에 가서 먹는 거야 아니, 그거... 아니 왜 벌써 찍어 먹어 왜 거기다 그런가? 설탕을 왜 타? 설탕 사야 맛있는 거거든. 오늘은 절대 짜파게티처럼 태우지 않을 거야. 태우면 다시는 해 먹지 않는 걸로. <웃음> 평생? 어 라면 따 이제 빠빠이. <목소리> 여러분 여기서 보셔야죠 이제 오늘 안 태울 거니까. 사람들 다저것도이 갈겠네. <목소리> 아니 그때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하느라. 응, 아주 세심하게 내가 먹을 거니까. 왜오는거 <웃음> <웃음> <하는> 아니에요? <웃음> 아니 아니야 이건 응, 내가 먹을 거니까 잘 이쁘게 <웃음> 구워야지 튀겨야지 오 짜파게티들라 오 빠르게 쓰기고 예쁘게 잘 됐다 불좀 어, 내리고 애들 거라고 성금. <웃음> 애들 거어 찼다 우리 거 어, 벌써? 아 어, 아니 아니야 다 아니야 이거 예쁜 색이야 벌써 다 됐네 이거 보세요 어때요? 괜찮지 않나요? 음! 음. 그래, 이맛이야! 음. 음. 음. 맛있어? 음. <웃음> 오리지널이고, 케찹이이둘 조합 괜찮고. 케찹이랑... 이렇게 두 개는 완전 자극적이고 어. 아주 나의 온 미각을 다 깨우는 그런 요즘... 애들이 되게 좋아해 막갈락에 아주 좋아할 조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머스터드 캐쳐인것 같아요. 좋아하지 않았어, 요아 귀여워, 애기 키 원숭이 참 귀엽다. 음, 음 맛있어. 맛있게 먹어. 고마워, 자기. 이거 먹으면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은 사람같네 그러니까. 저희는 여섯 시에 새끼만 먹었어. 그러니까.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지. 응. 네? 안 먹었어. 아1 2시 <웃음> 넘어서? 어. <웃음> 와, 저 노련미. 12시 넘었잖아 오늘은 9월 5일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6시부터 먹고 있어요